안녕하십니까! 공급을 하셨습니다. 혹시 아직도 팔 아프게 계속 수동으로 가위질을 하고 계신 분은 없으시죠? 이번에 티참에서 어 충전전지 가위가 나왔습니다. 충전전지 가위 아 누가 몰라서 안쓰나? 비싸서 안쓰지 100만원 넘는 거 없으면 안 쓴다 안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뭐 쓴다. 쓴다 그냥 이렇게 어, 편리한데 가격이 28만원이라고 하거든요 28만원 아... 오! 오! 아. 아. 아. 아. 자, 이게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잘리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거든요. 아니, 암만 충전가이라도. 아. 사다리 없이 어차피 작업 되겠나? 아유. 높은 데 작업하려고 하면 사다리가 있어야지, 사다리가. 아유. 근데 이게 충전 가위만 출시가 된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와. 이제 높은 곳을 작업할 때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높은 곳도 작업할 수가 있는 3m 까지나 연장할 수 있는 연장대도 같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아... 도대체 어디 제품이고 이거? 아. 으. 으. 음. 안녕하십니까 공급브라더스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지금 야외에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어, 인트로를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또 너무 획기적이고 괜찮은 제품이 출시가 되어서 오늘 한번 또 보여드릴까 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거든요 오늘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이제 티찹 제품의 충전 전지가위 모델은 WCP-25라는 모델이고요. 이제 리튬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하는 충전식 전지가위고 25mm 굵기까지 자를 수 있는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어 브러시리스 모터로 작동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나와 있었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카본 방식이라서 장시간 사용했을 때 열이 발생한다던가 좀 쉬어 줘야 되는 그런 방법들 이었는데 이번에 티찹에서 나오는 제품 같은 경우는 벌시스 못하라서장식을 사용하더라도 어 열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이랑 조금은 다른 게또 여기 보시면 잔여량이 표시가 돼요 배터리 잔여량 표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지금 계속해서 사용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배터리가 남아 있는지 확인이 또 가능하거든요 보통 이제 가을에서부터 겨울로 넘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젓가지를 많이 하실 거예요 가위질 뭐 가지를 친다던가 과수를 한다던가 재배를 한다던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가위질을 많이 하실 텐데 근데 보통 하루 종일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정말로 이게 자, 작업을 하다 보면은 밥 먹을 때 손이 막 떨린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닐 정도로 정말로 이게 팔에 무리가 많이 가는데 그렇다고 이제 충전식 가위를 사려고 생각해보면 금액대가 너무 높아서 이제 접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에이, 그래도 그냥 가위질로 하지라고 가위질을 아직까지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번에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괜찮게 티브에서 충전식 전지가위가 나와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봐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새롭게 출시된 티찹의 WCP-25라는 충전 전지가위인데, 박스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한번 열어보면, 은 자. 이렇게 충전 전기가의 몸체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 두개 그리고 충전지, 충전기 그리고 한글설명서 그 다음에 윤활유 그리고 이제 혹시나 나를 교체할 때 필요한 요 공구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이게 어, 굉장히 작고 가벼운데 자 무게가 지금 한 700g입니다. 700g 정도고 굉장히 작고 가벼워요. 그리고 그립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제 손이 작고도 남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슬림하게 나왔고 무게도 굉장히 가볍거든요. 이렇게 작고 가볍게 생긴 녀석이 과연 나무가지를 제대로 자를 수나 있을런지 좀 의심이 드는데 그러면 바로 제가 지금 이 가위를 가지고 나가서 가지들을 잘라보면서 성능이 어떤지 느낌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배터리를 충전시키셔서 장착을 하시고요. 자, 여기 이제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시게 되면 삐삐 하면서 배터리 어, 잔여량이 표시가 되면서 전원이 켜졌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트리거를 연속으로 두번 하면은 이제 사용할 준비가 완료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이제 어릴 때막 뛰어놀던 곳인데 저희 할머니 밭이거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어, 예. 양해를 구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예. 알아주시고요. 막 자르시면 안 돼요. 자기가 진짜 자를 나무에만 잘라야 되니까 그 점을 꼭 주의해 주시고 자,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와 지금 이게 제 엄지손가락보다는 조금 얇은데 이로 잘라봤고요, 자. 와와 자, 이게 처음에 이제 제가 전원을 키고 트리거를 두번 당겨서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 때는 여기 보시면 이제 입이 벌어지는 정도가 25mm 굵기의 나무까지 절단할 수가 있고 대신에 속도는 요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트리거를 4초간 꾹 누르고 있게 되면은 이렇게 삐 소리가 한번 나요 그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입이 벌어진 정도가 작아졌죠 그래서 혹시나 지금 내가 자르고자 하는 이 가지의 굵기가 2cm 미만 한 1cm에서 1.5cm 정도다 그리고 작업할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리거를 4초간 꾹 누르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절단되는 속도가 아까 전에 비해서 두배 정도 빨라지면서 대신에 자를 수 있는 모재의 굵기는 얇아진다는 점. 자, 이제 빠르게 작동을 시키는 모드로 바꿔서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아까 전이랑 반응 속도가 확실히 다르죠? 자르고 입이 벌어지는 속도가 기존 거에 비해서 빨라지고 대신에 여기 입이 벌어지는 정도는 이제 기존보다 좁아져서 장가지를 빠르게 탁탁탁 칠 때는 이 모드를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입이 벌어진 정도는 작고 속도는 빠른 모드로 쓰시다가 다시 또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또 똑같이 트리거를 4초간 누르고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럼 B 소리가 나고 자 입이 벌어진 정도가 좀 전보다 훨씬 더 커졌죠. 그래서 대신에 여기서는 절단되는 속도가 좀 전보다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굵은 가지를 좀더 잘라보고 싶은데 자 이번에는 <웃음> 진짜 이번에 엄지손가락 굵기랑 똑같은 굵기를 잘랐고요. 자, 한번 잘라볼게요. 야, 요 옹이도 있는데, 옹이도 한번 잘라볼게요. 오. 이게 항상 주의하셔야 될게 무조건 이 나무를 파지하는 이 왼손이 이 자르는 가위에서 최대한 멀어져야 돼. 이렇게. 절대 가까이는 하지 말아야 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자좀더 잘라 볼게요 굉장히 쉽게 잘리는데 조금 더 굵은 것도 한번 잘라 볼게요 제가 찾아가지고 자좀더 굵은 게자 여기 지금 보시면 와 이거는 뭐한 4cm 3cm 4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한번 잘라 볼게요 자자 이렇게 지금 혹시나 이 감각이 없으셔서 이렇게 굵은 거를 잘라보려고 도전했을 때 이렇게 잘리다가 다시 올려주는 거는 지금 이 기계가 가진 능력보다 더 높은 거를 자르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해서 혹시나 너무 굵은 거는 자르지 않는 게 좋거든요. 안 그러면 은 계속 억지로 자르려고 했다가 버려졌다. 자르려고 했다가 버려졌다. 이렇게 하면 은 안에 기어가 망가지기 때문에 항상 2.5cm, 25mm 기준보다 이하로 되는 작업을 하시길 제가 권장 드리고요 자 이번에 이게 아까랑 좀 다른 게 안에 물기가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은 약간 생목 같은 느낌인데 이것도 한번 잘라 볼게요 자 역시 이게 지금 보시면 거의 입을 벌렸는 상태에서 넣었을 때 거의 맥스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까지는 와, 이렇게 지금 이제 계속 나무 가지들을 잘라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브러시리스 못하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제가 한 수백 번 정도 가위질을 했거든요. 근데 발열이 없어요. 보통 카본 타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은 좀 발열이 생겨서 조금 쉬워져야 되는 경향이 있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브러시리스 제품으로 출시가 되어서 지금 이만큼 작동을 시키는데도 아직까지, 어, 그, 발열이 없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쓰시고 나서 입이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보관을 하시다 보면 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초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이제 날을 딱 닫힌 상태로 만든 다음에 터대를 빼서 보관을 하던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 아까 전에 4초간 누르면 모드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6초, 7초 정도 꾹 누르고 있게 되면은 자, 소리 났고. 자한번더 소리 놨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홀드 기능입니다. 이렇게 안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보관을 하실 때는 요렇게 닫힌 상태에서 배터리를 분리해서 보관을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 에 열렸는 상태에서 전원을 켜고 혹시나 그냥 눌러버렸을 때 바로 작동이 되어서 또 위험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위 같은 게 진짜 너무 작고 지금 휴대성도 좋아 보이지만 그 뒤에는 굉장히 위험함도 가지고 있어요 이, 이, 이 제품이 그러다 보니까 꼭 사용하실 때 안전 1번이 안전이 꼭 무조건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이 사용하시는 사용자가 꼭이 안전 수칙을 잘 지키셔야 한다는 게 진짜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찌 보면은 지금 작업하는 것보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인트로에서 이제 사다리에서 넘어지는 모습 좀 과격한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이유가 있어서 인트로에 담았었거든요 이제 이 지금 티찹 전지 가위가 나오면서 어이 티찹 사장님께서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이제 길을 가다가 높은 곳에서 사다리에 올라가서 나이 드신 할머니께서 어렵게 작업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게 지금 전지 가위만 나와서는 안 되겠다 충전 전지 가위만 나와서 안될것 같고 이렇게 뭔가 연장을 해서 지면에서도 서서 높은 곳을 작업할 수 있는 연장대를 만들면 분명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연장대까지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연장대까지 나왔는데 요 연장대 같은 경우는 지금 길이가 한 2m 50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늘릴 수 있는 길이가.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 가위를 장착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 제가 한번 보여 봐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어, 공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대신 여기 꽂기 전에 가위에 전원을 꺼 주셔야 돼요. 전원을 끄시고요. 자, 자 전원을 꺼 주시고 어 아무런 공구는 필요가 없습니다. 손으로 풀 수가 있거든요. 요래발을 푸시고 요 볼트를 푸신 다음에 그리고 요 카바를 열어 주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리고 가위를 요 홈에 맞게끔 꽂아 주신 다음에 다시 닫습니다. 그 닫고 볼트를 체결해 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체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트리거에 요 스위치가 걸리도록 이렇게 밖으로 빠졌으면 안으로 넣어서 걸리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보시면 여기 전원을 누르는 곳에 이렇게 홈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꾹 누르면 이렇게 전원이 불이 들어오거든요. 요 상태에서 자 트리거를 두번 당기면 자, 첫 번째 모드. 25mm 까지 자를 수 있는 이제 넓은 직경의 모드가 되는데, 자, 요렇게. 자,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사다리를 놓고 작업했던 위치가 요쯤이었는데, 더 높은 것도, 이렇게 와, 좋다, 이거. 요렇게 지금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지금 이 길이를 원하는 길이만큼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원하는 길이를 줄이든 늘리든 할때 가장 먼저 요걸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여기 밑에 트리거 부분 위에 보면은 여기 지금 레바가 있거든요. 이 레바를 지금 내가 지금 줄이든 늘리든 할때 왼쪽으로 돌려서 푸시고요. 자, 이렇게 푸시고 봉을 요거를 돌려서 중간 레버를 돌려서 자, 줄이는데 자, 만약에 내가 지금 이번에 짧게 해서 쓰고 싶어요. 그래서 요만큼 줄였어요. 요만큼 줄이고 나서 해야 될게자 원하는 위치를 선정해서 가운데 레버를 줄이고 바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요 레버를 이번에 오른쪽으로 돌리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돌리다 보면은 딱 걸리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꽉 잠가주셔야지만 이 안에 와이어가 들어있는 클러치 방식인데 그래야지만 이렇게 작업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여기서 장착을 해서 늘려서 쓰고 싶다 그러면은 자 레바를 요 왼쪽으로 풀어주시고요 다 끝까지 더 이상 안돌아갈 때까지 풀어주신 다음에 가운데 봉을 풀어서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느린 다음에요 다시 잠그고 그 다음에 사용하기 전에 밑에 다시 요 손잡이 트리거 위에 부분 동그라미 부분을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꼭안 돌아갈 때까지 꽉 잠가 주신 다음에 이렇게 사용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늘리거나 줄이, 줄이거나 할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여기 밑에 손잡이 부분 위에 레바를 풀어준 다음에 내리고 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풀기 이전에 그냥 길이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버리면은 안에 와이어가 땡겨지거나 느슨해져서 이 레바 작동이 안될 수가 있거든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내가 지금 원하는 길이를 늘리거나 줄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밑에 트리거 위에 레바를 풀어준다. 풀어줘야지만 안에 와이어가 늘어나고 줄어들기, 줄어들기에 용이하도록 바뀌어지거든요. 클러치 방식이라서. 그래서 꼭 풀어준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길이로 조절을 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가 조절이 세팅이 됐으면 이 가운데 연결대를 잠근 다음에 밑에 레바도 오른쪽으로 꽉 잠가 줘서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자를 때 아, 이게 고지톱이 생각이 나는데 고지톱이랑 비슷한 게 이렇게 자를 때는 항상 이 가지가 떨어져서 내 쪽으로 제몸 쪽으로 날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가지가 떨어지는 게 저쪽으로 날아오면 은 가벼운 가지야 상관 없겠지만 좀큰 가지 만약에 잘라 볼까요? 여기 또큰 가지를 잘랐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고 오우 어우. 이렇게 저, 저, 저, 저, 저쪽으로 날아오게 되면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항상 자르실 때는 내가 지금 자르고자 하는 나무가지보다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대각선에서 작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바로 밑에서 자르다 보면은 이 가지가 저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요 부분을 주의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이 이제 연결대까지 연결해서 사용해 보고 들어왔는데 일단 지금 사용을 해보니까 어, 너무 괜찮습니다. 이제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 손으로 쓸 때는 한 손으로 쓰면 되고 그리고 혹시나 높은 곳을 작업할 때는 또 이렇게 연결돼 연결해서 사용을 하면 되다 보니까 어, 너무 괜찮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배터리가 사시면 두 개가 들어있는데 배터리 하나당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 정도입니다 연속 작업했을 때 컷수로는 따지면 한 25mm 굵기를 1000컷에서 한 1200컷까지 배터리 어, 하나로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 배터리 하나를 충전시키는데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어, 하나를 충전시키는 동안 작업이 충분하다는 거죠 완충되는 동안 작업이 충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터리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면 은 어, 배터리 두 개로 8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장대에 연결해서 사용했을 때이 장대도 지금 잡아 보시면 굉장히 가벼워요 한 400g, 400g 정도 밖에 안 나가는데 가위가 한 600g 그리고 장대가 한 400g 두개 합쳐서 한 1kg 정도입니다 무게는 이 가위를 장착했을 때이 무게가 1kg 정도라서 그래서 이제 높은 곳을 작업하실 때 웬만큼은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나 오래 작업하시면 고지 작업을 오래 하시면 조금 무리는 올것 같아요 왜냐하면 1kg 짜리를 계속해서 들고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팔이 또 아플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격 같은 경우는 어 이제 혹시나 가위만 세트로 구매하시게 되시면 28만원 정도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나는 고지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연장대까지 합쳐서 구매하게 되시면 36만원 정도로 어 가격도 굉장히 괜찮게 나왔거든요. 기존에 충전 가위가 나왔을 때뭐 300만원 아니면 또좀더 지나도 200만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담, 부담스러운 가격이라서 접근하기 가 힘들었는데 지금 이 정도 가격대라면 하루 종일 계속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막 일제 4만원짜리 5만원짜리 좋은 가위를 한 달에 한두 개씩은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접근하기가 좀 쉬워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격이 한 28만 원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제 AS 같은 경우는 어 혹시나 전지가 이 충전 전지가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위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 가위 같은 경우는 이날 부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날이 묻어져요.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라서 AS가 따로 안 되지만 안에 들어있는 모터라든가 이 배터리 충전기 같은 경우는 또 2년 동안 무상 a s 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날 같은 경우도 추가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한3 5 0 0 0에서 4만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데 요 날을 만약에 작업량이 엄청나게 많으셔서 나는 정말로 쓸 일이 많아 그리고 날이 무뎌지는 것도 감안해서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여분 날을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여기가 이제 어 저희 할머니 댁입니다 저희 할머니 댁 제가 어릴 때 여기서 막 뛰어놀고 했던 곳에서 와서 제가 저번주에도 오고 오늘 아침부터 와서 지금 오후가 될 때까지 계속 가위를 사용해보고 잘라보면서 지금 느낌전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어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이렇게 작고 가벼운데도 굵은 가지까지 자를 수 있는 이런 기계가 나왔다는 게 정말로 너무너무 진짜 대단한 것 같고요 기술의 발전력이 그리고 브러시 리스모터라서 오랫동안 작동을 시키더라도 어 모터에 무리가 가지 않고 그리고 발열 현상도 적어졌다라는 이런 사소한 부분도 신경을 썼다라는 게 정말로 괜찮았었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위험합니다 이게 잘못 사용하시면 너무 괜찮은 제품이지만 조금이라도 혹시나 계속 작업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잠시 멍을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다 보니까 안전이 1번이에요 무조건 꼭 죽어도 무조건 절대로 그래서 이 작업을 하실 때 항상 이 왼손 이 나무를 자르려고 할때 잡는 이 왼손을 무조건 이 가위 날에서 최대한 멀리 잡고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보관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지만 꼭 보관하실 때는 이렇게 앞에 날이 딱 닫힌 상태로 보관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항상 배터리를 빼놓는 상태로 보관을 하셔야 돼요 혹시나 지금 이렇게 이제 입이 벌어졌는 상태로 보관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다 썼다. 그리고 그냥 어 배터리를 빼놔라고 했으니까 배터리를 빼놔야지. 이렇게 놔뒀다가 혹시나 다시 배터리를 꽂고 전원을 키고 사용했을 때 눌렀을 때 바로 닫히는 것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혹시나 아무 생각 없이 두번 눌러서 작동을 시켰을 때 바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보완을 하실 때 사용하고 나서는 셔꾹 누르고 있어서 6초간 누르면 이게 입이 닫힌 상태에서 고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사용을 하고 나셔서 보관하실 때꾹 누르고 6초간 있으면 이제 날이 닫힌 상태로 잠기는 기능이 되거든요 이 상태로 꼭 배터리를 분리하셔서 보관하시고요 그리고 어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 이게 사용하는 거 못지 않게 더 중요한 게 사용하고 나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오늘 작업을 다 했다고 가정했을 때꼭 바로 무조건 해 주셔야 될게 여기 보시면 배터리를 빼시고요 여기 날에 오늘 사용했을 때 분명히 나무나 이런 데서 나왔던 진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묻어 있을 거예요 이물질들이 그래서 꼭이 이물질들을 바로 닦아 주거나 청소를 해 주셔야지만 굳어서 다음에 작업할 때 부하가 걸린다던가잘안 잘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모든 충전 전지가위 그리고 일반 전지가위가 다 똑같은 말인데 꼭 사용하고 나시면 어, 세척액이라든가 방청류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날을 꼭 세척을 해주셔야 돼요. 칫솔이라든가 브러쉬 아니면 보루같은걸로 닦아주시고 꼭 이물질이 없도록 날 양쪽에다가 꼭 청소를 하시고 이렇게 깨끗한 천으로 꼭 이물질이 없도록 닦아주는 요 행위를 해 주셔야지만 내일 또 사용할 때 아니면 모레 사용할 때 아무렇지 않게 어 처음처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당연히 아니 당연히는 아니고요 정말로 감사하게도 또 JK인터내셔널 본사 사장님께서 지금부터 이제 시즌이잖아요 가위질을 많이 하시고 혹시나 이제 작업량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열 분께나 열 분께나 또이 제품을 사용해 볼수 있는 기회를 나눠드린다고 하거든요 혹시나 이제 저희 영상을 보시고 꼭 한번 사용해 보고 싶거나 지금 나는 지금 앞으로 가이지를할 일이 너무 많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꼭 남겨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기시면 신청이 완료된 거거든요 제가 12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12월 16일 날 일괄 이제 당첨 발표와 동시에 제가 배송을 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또 많이 시, 신청을 해주시고요 이제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독감이 또 많이 유행하고 있고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도 또좀더 신기하고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봉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제, 날을 혹시나 교체하고 싶어요. 너무 많이 서서, 날이 다 달아서, 날을 교체하고 싶을 때, 제가 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날을 교체하는 방법을 또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어, 무조건, 배터리는 빼셔야 돼요. 배터리. 배터리를 꽂고는 작업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배터리는 빼시고, 자, 자, 이렇게 공구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여기 보시면, 이쪽 편에 카바를 벗기셔야 돼요, 카바. 제일 작은 렌치로 육각 렌치로 푸셔서 카바를 벗기신다. 첫 번째 할 일. 자. 카바를 벗기시고. 이렇게 카바를 벗기시고요. 그 다음에 뒷면으로 돌립니다. 뒷면으로. 뒷면으로 돌려서 육각 렌치 금방 풀었던 육각 렌치 말고 다음 사이즈로 여기. 기어 소자, 작은 기어를 먼저 풀어줘야 돼요. 안쪽에 있는 까만색, 이 작은 기어를 먼저 풀어줍니다. 자, 자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작은 기어를 풀어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큰 기어, 최고 큰 렌치로 큰 기어를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꼽아서 자, 큰 기어를 자, 이렇게 풀어주시고, 반대로 돌리시면 다시 요 까만색, 요 카버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벗겨주세요. 자, 벗겨 주신 다음에 자 이제 갈아줘야 될게요 날이거든요. 날요 날이 가장 많이 어무뎌지서 교체할 때 가장 많이 교체가 되어지는 부분인데 요 부분을 교체를 할 건데 요 부분을 빼서 보실때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요 안쪽 기어랑 지금 요 날이 같이 부착되어 있었던 요 기어랑 스크라치 나거나 망가진 게 없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안에 여기 구리스가 이렇게 많이 묻어 있지만 혹시나 장시간 사용하고 나서 이렇게 날을 교체하려고 열었을 때 구리스가 묻어 있지 않으면 일반 구리스를 또 조금 묻혀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양쪽 기어가 이상이 없는 게 확인되었으면 날만 교체하면 되는데요 자 요게 날이 다 돼서 교체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어, 날만도 주문을 할 수가 있고 날이랑 이렇게 기어랑 세트로 주문할 수도 있고 이렇게 주문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날을 여기 기회에다 꼽으셔야 되는데 여기 홈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날이 이렇게 들어가야지 절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꼽으신 다음에 여기 구멍에 맞춰서 놓고요이 이뻐지는 정도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좀다 전원을 켜서 작동을 시키면 알아서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여기 구멍에 일치하도록 해서 이렇게 놓으시고요. 다시 이제 조립역순으로 꼽는데 아까 전에 요거 밴더핀 대자를 꼽고 꼽으신 다음에 이제 반대쪽으로 돌리면 일단 첫 번째 큰 기어 요거를 다시 장착하시고요 요거는 일단은 너무 세게 조으실 필요는 없고요 딱 돌리다가 어느 정도 멈춰지면 지그시 누르고 있다가 딱 떼는 정도로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작은 기어 기어 소자 기어 소자를 꼽으실 때는 꽉 조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계속적으로 작동을 하다보면은 이큰 기어가 풀리는 걸 방지해주는 게 여기 또 작은 기어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기어 같은 경우는 꽉 조우시길 제가 권장드리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꽉 조웠어요. 그 다음에 다시 벗겼던 커버 커버를 꽂으시고 볼트 두개 맞춰서 이렇게 꼽으면 이제 나를 교체를 했는 거고요. 다시 배터리를 꽂고 전원을 키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장착을 할때이 날의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관없이 장착을 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장착을 하고 나서 배터리를 꽂고 전원을 켜서 작동을 시키면 알아서 위치가 맞춰지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날까지 교체하실 수가 있고 사용하고 나서 보관하는 방법도 아시게 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제품을 쓰실 수가 있겠죠.